예, 여러분 오늘은 페루에서 볼리비아, 볼리비아까지 볼리비아 가는 버스 볼리비아 호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태양에서 볼리비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지? 라파즈? 응. 자밤 8시 40분 저는 지금 이제 볼리비아 호베라는 버스를 타고 라파지로 갑니다. 24시간. 어떻습니까기분이 아, 너무 좋습니다. 기아는 다루고 있죠. 알로브 기아, 알로브 코리아. This one. 그리고 이 버스는 자리 배정이 없고, 예, 그 타러 가면 프리랍니다.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르게 빠른 스피드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티켓을 안 가져왔는데 어, 메일로 보여주니까 그냥 타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짐을 넣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좋은 자리 잡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2층 4자리입니다. 1층 3자리. 1층 3자리입니다. 지금 다리는 이렇게 펼수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접어야 된대 말이죠. 아침 5시 14분. 순호도착 아침 5시 25분 구슬 내고 아침을 먹으러 가든가 아니면 차에서 자러 갑니다 빵, 본물레, 주스, 커피 끝 5시 50분쯤 되니까 다아 그냥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이제 프리하지 못한 프리타임이네요 토너에서 2시간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투어가는 사람, 밥먹는 사람, 차에서 자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버스는 이런 스타일 Eat, Sleep, Hope, Repeat 한달 말이죠 저는 1층입니다 2층이 넓어요 한 6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투어하는 사람들은 없고 아침밥 먹은 사람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뭐, 투어하는 아들이 있는 데로 가겠죠. 한 3분 이동해서 호수, 호스,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뭐,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10시간 갔겠죠. 지금 와이프가 저기 있는데,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 골치 아픈데? 아, 저는 지금 택시, 이게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랑 세워가지고. 싸우고 아 쟤는 직접 뛰어오네요 아 여러분 방 이탈하지 마세요 이거 호프 탔을 때 8시 40분 번호에서 올리비아로 출발합니다 코파 카바나 투어 투당 10불입니다 미리 예약 안해도 중간에 가이드분이 오셔가지고 말하면 돈 내면 다 돼요 Thank you. 자, 11시 8분 볼리비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국심사 받고 뭐 버스를 지금 갈아타는지 차를 그대로 타는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음. 아, 짐도 안 내리네. 짐도 안 내리네요. 그래서 차를 갈아타야 될것 같네요. 지금 기자받으러 갑니다. 여기서 입국심사를 합니다. 노래 찍이네. 음. 잘 잤나? 어. 어. 어. 자는 걸 찍었나? 사진 찍고 여기서 가네요. 했습니다페르에서 여기 출국 심사했네요. 페레 출국 심사 마치고 볼리비아로 국경 넘어서 넘어갑니다. 가분 볼리로 가리네. 이게 지금 국경이네. 넘었다. 시네 아, 따 오르막이네. 아, 봉튀기네 오, 맛있겠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 포토존이라는데, 아, 저걸 넘어야 볼리비아인가? 네. 아, 저거네. 여러분 어디서부터 볼리비아인가요? 이걸 넘으면 볼리비아라고 생각 하고 가겠어요, 일단은. 볼리비아 왔습니다. 아 진짜 이제 볼리비아 온건가 모르겠지만 은 확실히 풍경이 다르네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짐을 놔두고 저쪽에 이미그레이션 하러 가면 됩니다 이제 입국 심사하러 갑니다 11시 39분 볼리비아 입국 소속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뭐 그냥 사진 찍고 끝내네요 여권에 도장 찍고 네 비자 받는 거에 굉장히 입국하는 거 좋아하는 와이프 <웃음> 이 네, 지금 꼴찌로 입국 심사를 받고 이제 꼴찌로 버스를 타면 어디에 탈수 있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옥수수 밭이네 외라노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12시 40분 출발했습니다 볼리비아 버스 1시 5분 코파카바나 도착했습니다 1시 5분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요런 스타일이네요 지금 해변 바나나 보트 타고 보트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6시까지 자유시간 보내다가 6시 출발합니다 지금 서 2시까지 점심을 먹고 2시에 이제 배를 타고 무슨 태양에서 태양의섬? 우리 태양의 섬이가 네. 태양의 섬을 보러 갑니다 네. 여러분 뭐저 블로그 보면 12번 포장마차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번 포장마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를 때는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자 1번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12번을 갈 거예요 다른 데는 보지도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12번 포장마차 왔네요 여러분의 12번 포장마차 왔습니다 거의 만석인데, 이거. 아, 한, 한, 자리 있네. 들어갑니다. 한글 메뉴. 디아블로 트루차. 트루차 레몬. 세롤레 한국인 공짜로 주는 거랍니다. 송어 레몬. 치차로운 돼지고기. 와, 죽이네, 이거. 돼지고기. 디아블로 레몬. <웃음> <웃음> 음~~ 스키미 탕니다 여싹비었습니다 80솔 12번 포차 굉장히 강력 추천 어, 세계에서 80솔 아 80번 13,000원 1 3 0 정도입니다 꼭 오세요 달러 볼리비아 12번 포차 오세요 굉장히 네요 지금 뭔가 저 텐트도 치고 아, 텐트 치고 저 물에 들어가저 굴리는거 하고 바나나 보트 타고 보트 타고 퐁퐁하고 밥 먹고 와찌기네요 참고로 여기는 바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운대 아닙니다 이게. 티티카카 호스 여러분 티티카카 호수의 라마베이비 진짜 귀엽다 야시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포이 포토, 포토존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태양의 섬 투어 갑니다 2시에 태양의 섬 출발을 합니다 자, 보터 저겁니다 어. 첫, 첫 올리비아 어. 출발합니다 출발 좋아요 강풍 속에서 왜 트위키 여러분 1층 타세요 1층 예 네. 추워요 여러 현재 시간은 14시 56분 50분을 같이 타고 왔네요 진짜, 진짜 한 시간을 갈것 같은데 2층에서 한 시간 다시 타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추워요. 동산 걸리겠는데요어어났다 기세도 않습니다 아 감기몸살 아... 여러분 15시 15분 시간 15분 정도 간것 같습니다. 어, 제가 됐지. 오시. 오. 3시 18분. 도착했습니다. 지금 4시 45분. 4시 45분까지 오랍니다. 어 그래. 물은 그렇게 맑지 않다. 너그뭐 어디 가노, 엄마? 어? 어디요? 왜, 왜, 왜, 왜, 왜. 그래, 그래, 그래. 이보 유일하게는 화장실입니다. 입을 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문이 안 닫기는 상황인데 지금 아니 누가 있는 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고산녀. 태양에서 왔습니다. 또돈 내라고? 아, 네. 찍으니까 가란다 맞아요. 와맞마 찍으니까 가라네. 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지금. 찍으니까 가랍니다. 아, 네. 자 가이드님 이제 어디 갑니까? 아 이게 예 네. <웃음> 피콜 피 아니 필콜 필코... 예 알겠습니다. 오, 오. 양이 어디이 양이 어디 양이 이 양이 어디 양이 어디냐? 이양을 어디냐? 이 양이 어디냐? 이 양이 어디냐? 이아이 어디냐? 이 양이 어디냐? 이 양이 양의 섬에서 태양을 피하는 방양 텐트를 치세요. 볼리비아 텐트.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마츠픽치 보고 제가 보성이라고 했죠 예, 여긴 뭐 같아요 지금 딱 보기에 맞습니다 보성 목차발 태양이 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가이드님 인카 문명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여기서요? 네 예? 근데? 예. <웃음> 네? 여기 3 9 0 0 m 뭐 그렇게 고산은 아니네요 제한테는5000 5000이 아니면 평지 같은 태양에서 꼭대기 왔습니다 지금 현재 15시 54분 한 20분, 20, 30분 정도 등산을 했네요 꼭대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 지금 가이드님도 사진 찍고 태양에서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웃음> 거의 이제 제주도 같은 느낌이네요 하산합니다 오후 4시네요 그리고 지금 태양에서, 태양에서 양이 있는데 굉장히 거칩니다. 울음소리가. a 스 m 말 한번 갑니다. 투 볼리비아. 투 볼리비아 라고 저쪽에 저희 보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다. 답에서도 한번 봤는데 그자아너짐 다른다고. 고생이 많다. 곳곳에 이렇게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똥밭이네. 집중적으로 싸는 거 같은데? <목소리> 여러분 오후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태양에서 배 타는 곳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오후 <목소리> 4시 35분에 출발합니다 17시 36분 보트 도착했습니다 여 7시 38분 내렸습니다. 이제 버스를 탑니다. 네, 6시 5분 버스에서 출발합니다. 쉬어. 어, 쉬어. 어. 네, 지금 7시, 밤 7시 6분 지금 중간에 내려서 버스는 배를 타고 가고 저희는 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아 버스가 타긴 타네 와저래가뭐 어떻게 노를 지어서 가는 걸 알겠지 야 노를 지어서 가는 거야 여러분 비상사태 버스가 나로배 같은 걸 타고 지금 건넙니다 버스는 가고 저희는 여기서 보트 같은 걸 타고 아 절로 건너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 드디어 지금 저희 버스가 나로배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보트예요 지금 7시 16분에 보트 탑니다 어? 밖에 앉지 뭐어허 우리 항상 그랬다 이거 10분이면 갑니다 10분 자리가 없어서 저희도 밖에 앉아요 다 왔습니다 한 10분 타고 왔습니다 화장실 1볼 굉장히 인기점 머리좀 볼게요 뭐 뭔데? 뭔데? 자 하나 주문했습니다 뭐뭐 뭐? 뭐뭐 뭐? 무슨 맛이야? 빵 안에 짜운 햄이랑 양파를 같이 먹는 느낌 7시 51분 출발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10분 24시간에 버스를 타고 라파즈에 내렸습니다. 내 몸무만 신청이 볼리비아 호 이상 끝. 계단을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짐 무게가 한 30kg. 네. 30kg 들고 레스케이 하는 건지 끝없는 계단. 좀 <웃음> 수면시진요 지금. 레스케이드, 케이드, 내생안래다 왔네요. 힘들어! 소화할. 여러분 I'm going to go 다 o 니다 e c 거 t 안찢어진 o 이 n g to go to t 니다 c 지금 y I'm g 어 i n g to go to the 가 i t y I'm going to go 지금 현재 만신창이 저번에 아침에 또 이제 라파즈에서 음. 우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버스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푸노에서 2시가 코파카바나에서 4시가 6시가 제외 하고 18시가 음. 버스를 탔습니다 할만하네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할만해요 할만하니까 다들 만족을 한다 맞죠? 볼리비아 호흡 이런식으로 네, 관광도 하고 이동도 하고 일석이죠 하지만 조금 만신차이가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숙소까지도 데려줍니다 아, 숙소 앞까지도 데려줍니다 다만 숙소가 굉장한 경사 있는 계단도 이루어져 있다 내 몸은 더욱 더 만신차이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이상으로 볼리비아 호흡 끝올라